<웃음> 제가 드디어 어, 좀 좋은 카메라를 한번 사봤습니다.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지 보겠습니다. <웃음> 별또또두또 <웃음> 아, 또, 또, 또, 또 그러다. <웃음> 오 사자야. 뭐야?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진 않네요. 보야 <웃음> 카메라가 잘 잡아가지고. 정신없이 뛰어댕기는데 집에는 가지 마라 오프타임 또을 어, 싸네요 이제 Good b baby 왜 이렇게 좋아? 왜 이렇게 좋아? 부부 그렇게 좋아요? 비비! 비 아이고 이쁘라 이제 뒤돌아볼 줄도 안 해. <웃음> <웃음> 이불아 왜야 이불아 이 시계가 레스메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스위트 해야지 그스트 하는 거야